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 다이소와 노아스토리가 콜라보레이션으로 네, 영상이 나오는 날 다이소의 리즈니 신상은 노아스토리가 책임진다는 거 아주 음마음마한다꾸 용품들이 나온다고 해서 네, 네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앉았는데요 다꾸책상에 앉았을 때뭘 해야 되죠 여러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조명을 다 켜줘야 돼요 감성에는 뭐다? 조명이다 일 램프는 켜줬고요 이 촛불 아이도 다이소 산 거거든요? 착! 켜줍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거 활용창 좋죠? 와우, 디즈버즈죠? 어, 보라피빵락키락앤같치죠싫으잖아잊라 어, 이제 한번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다이어리는 제가 원래 쓰던 다이어리 1년에 딱두번한 다이어리 닦고 컨텐츠에서 나왔던 제 다이어리이고요. 다이소에서 일단 뒤집어지는 거 하나 는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뭐니? 디집진 멀티 케이스예요, 여러분. 5,000원. 여러분, 이런 비스무리한 거 어디, 저기서 파는 거 알죠? 이번에 나온 신상입니다. 너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또 노란색으로다가 자꾸는 이 노란색으로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짠. 우와! 구성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수납공간이 뭐야 뭐야 수납공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짚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안에 파일 같은 거 철할 수 있는 이렇게 하고 멀티 케이스 이렇게 나와서 약간 딴단한 퀄리티 좋은 컨버스 소재로 이렇게 그러면 나왔고 뒤에는 이렇게 푸우가 이렇게 뭔가 읽고 있어요 이거는 우와! 여러분 조명이 떨어졌어요? 여유하게 보내주셨는데 어뭐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짠! 너무 귀여운 이렇게 무선 노트 안에 카드가 두명 있고 무선지 80매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 이렇게 카드가 투두리스트 투두리스 트 투두 리스트 내가 뭐할 건지 니뭐할 거니? 하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건가 봐 안에는 이렇게 푸 재질의 색감과, 어, 이렇게 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선이야. 아무것도 없어. 선이 없어. 그냥 푸만 떨렁 그려져 있고, 이 디테일, 옆에 보면 이게 그냥 흰색이 아니라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아무것도 없는,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뭔가 자유롭잖아. 난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싶어. 자유롭게. 알아, 이 노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앞에도 꾸며주고 멀티 케이스에 쏙들어가는 재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 돈복가 뒤집어졌네? 다음은 뭐 이렇게 여러가지의 다이어리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3,000원, 2,000원 육공과 A4 사이즈, A6 사이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겉에 플라스틱이라서 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와... 속지도 이렇게 나오고 몇매야? 60매에 1,000원 뒤집어진 가성비가 내려와 <웃음> 그리고 얘는 뭐냐 얘는 액자 데코 스티커라고 해서 천 원을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 폴꾸 같은 거 많이 하죠? 폴라로이드? 코레임들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스티커예요 샘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고 또 이렇게 샘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보면 은 스티커야 뒤에 스티커라서 이렇게 쭉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이얼에 붙일 수 있다 아니면 옆으로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디즈니 스티커인데 단돈 1,000원씩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한 장씩 들어간 것도 아닌데 세맥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1,000원이에요 미키, 이렇게. 미니 이렇게 푸우 푸 투명 PVC 스티커도 1,000원 얘 너무 귀엽다 약간 이런 제재 좋아하거든요 이런 일러스트 너무 귀엽죠 약간 빈티지 스타 미키 에어팟 있잖아요 에어팟 이렇게 하나씩 대보는 거야 뭐가 예쁠까 어 이것도 너무 쁘다 크리스토퍼 야, 너무 귀엽다 컬이 좋아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이는 뭐 없어. 그냥 내가 꾸미고 싶으면 꾸미는 거야. 뭐 있겠니.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뜯어. 또뜯어갖고또 다른 거 붙이면 또 새로운 또 에어팟 케이스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명 케이스에 딱 넣어가지고 크림 같은 거 사가지고 여기 하나 딱 달아주면 너무 예뻐. 에어팟 케이스를 매일매일 내가 어? 단돈 천 원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꿀팁 아니 꿀팁. 뒤집어지죠, 여러분. 너무 그리고 다음은 짠! 떼어 쓰는 마스킹 테이프 여기는 이게 주토피아 아이들과 이게 치앤데예요 아, 저는 칩앤드 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물론 주토피아도 좋아하지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주디도 이렇게 하나씩 띄, 띄면서 붙여서 쓸수 있는 떼어 쓰는 마스킹 테이프다 케이스 같은 데 붙여도 되고 그 디즈니 거기 우리나라에 없는 스토어 가면은 이런 거어마어 비싸요 한 5천원 막 이래 그거 아까워서 쓰겄니 표정이 애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렇게 웃는 애도 있고 놀라는 애 어, 웃는 애 놀라는 애 도토리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 다이수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에 들어 얼마지키고이안 나나 뭐 천원인가 이천원에 해갖고 이렇게 산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편하더라고 한눈에 딱볼수 있고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또 마스킹테이프 테이프어 너무 귀엽다 여러분 다꾸는 장비빨입니다. 장비가 많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이소 가면 돼. 투명으로 된 테이프요. 붙이면 너무 예쁘겠죠. 애기부가 놀고 있는 투명 테이프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단돈 천 원이에요. 응? 그리고 다음은 또 신박한 메모 타이 모시브롱 뭐 테이프인데 이거 뭐야? 이렇게 엘리스의 꽃무늬 날리브루스 한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쁘다. 아, 이 뒤에가 마스킹 테이프 접착 정도 될수 있는 뗄수 있는 뭐 종이 뭐라고? 간단하게 여기다가 쓰고 간단하게 써가지고 풀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알라뷰 소마치 땡큐 소마치 이즈라 하면서 너를 위해 준비한 나의 선물이야 하면서 이렇게 줄수 있는 그런 테이프인 것 같아요. 와 심박템이네. 신박하다야 신박 바회 블라블라블라블라 I don't care. 내대로 해. 아. 똑같죠 여러분? <웃음> 자, 홀로그램 테이프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않아요 똑같이 k a 이 i 원이에요, 홀로그램인데. 얼마나 조 t 스 t 게 만들었으면 싸구려 같이 만들었으면 Look at it. Look at it. Look 너무 귀여운데? 이게 지금 제가 조명을 뒤집어지게 싸놔가지고 홀로그램이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귀여운데요? 느껴지시죠? 이 영롱함이 느껴지시나요? 별로 안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두 개에 천 원이에요 두 개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남는 게 있어 얼마 남는 거야? 뭐 하나 팔아갖고 100원 남나? 100원도 안 남을 것 같은데? 얘는 또 우표 타입 마스킹 탭이래 옛날에 또그 우표 붙이려고 침 발라가지고 또 붙였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그런 게 약간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써있어?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내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야. 라고 올라프가 말했고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기쁨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엘사 누나께서는 난 절대 두렵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사세요 우리 그딴 게 없어 슬프면 또 슬픈대로 살아야지 어? 이제 항상 긍정적으로 하면 화딱 지나가지고 이거 화병 걸려서 죽어 커터 세트라고 해요지 마스킹 테이프인데 일단 마스킹 테이프 디자인이 너무 예뻐 어떻게할 거야 여러분 뭘어떻게어떻게 써야지 한번 볼까요? 나도 이거는 또 처음 보네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서를 보면 안쪽 테일 뭐씨브 걸어서 어떻게 하라고? 접어줘 일단 뭔가 그런 거 같아 어 너무 의륙다 좀 해줬더니 이렇게 풀 커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오! 와 머리 좋다 진짜 발명왕인데요 완전? 지금 너무 마스크 테이프만 보여드렸더니 또 여러분 스킵하려고 또 이렇게 손가락 움찔움찔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바카 5단 스탬프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또 여러분 토이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환장할 스탬프인데 이렇게 또 다섯 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뜯어보고 한번 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 뭐다 차이나지 차이나 아닌 게 어딨어? 요 여러분 입고 있는 빤스도 차이나일걸요? 우디 도장 제시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고 이게 제시 도장 햄 스팸, <웃음> 스팸. 그리고 마지막 <웃음> 아린 아린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잘 나와 아주 선명해 오 귀여워 귀여워 오 귀여워 귀여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와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다 오 햄! 햄 귀여워? 햄 귀여워? 알린 자리가 조금 협소한데 한번 찍어보자 알린 어? 알리는 이렇게 노래가지고잘안 보이네 연두색으로 했어야 되는 노란색으로 해가고잘안 보이긴 하지만 다음은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짠. 데코테이프 디진 데코테이프 너무 앞에도 너무 귀엽죠? 헉 <웃음> 미끼 아이들이 그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쭉 그면 그게 나오는 거야. 한번 볼까요? 오, 얘도 있네, 얘. 푸, 푸도 있어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예쁘죠? 그렇죠? 너무 신기하다. 진짜 이거는 한몇개 사놔도 부담 없는 가격, 단돈 천 원. 그리고 이제는, 어, 이귀여 이렇게 쪼꼬미 다이어리가. 단돈 얼마? 2,000원? 너무 앙증맞죠 여러분? 이렇게 딱까주면 이렇게 또내즈 <웃음> 네, 너무 귀여워 어떡할 거야 미니 미키 미니 얘도 미니네? 미니 미키랑 같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만 사도 2,000원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만큼 들어있는데 2,000원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즈니 거고요 여러분 펀치로 여기 빡 뚫으면 다이소에 또 펀치 있잖아요 펀치 팔거든요 또링 하나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죠? 어? 들어가 들어가 넣으면 다 들어 오 들어가 얘도 들어가 남자는 오르라 공지가 있고요. 여기 벨 누나, 푼제리 누나, 이, 이 누나, 이 렐라 누나, 쉰드렐라 누나 이렇게 곤듀들이 다 모였습니다. 단돈천 원이라고 또. 그리고 이건 다이어리 장식 스티커예요. 일단은 A하고 디자인 B가 이렇게 있죠? 이게 가죽 같은 재질처럼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나? 표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걸로 붙여가지고 예쁘게 꾸며주면 은 너무 귀엽게 될것 같아요. 요러, 이런 것도 여기다 이렇게 쫙 붙여주고, 그렇게 했어. 이렇게 장식 스티커 있고. 오! 너무 귀여워. 카툰 스티커. 완전 천 원에. 뭐라, 씨부렁, 씨부렁. 씨부렁 되어있어. 열심히 하고 있네. 줄넘기 하고 있네. 약간 다이어트 할때 붙이는 거야. 그리고 얘는 다이어리 이제 데코 스티커라고 해갖고 이렇게 군영수도 이렇게 빵빵빵, 펑펑펑 뚫려있는데, 글씨 안예쁜 사람들은 다이어리 쓰면 어, 개발 세발로 나오잖아요. 그 느낌이. 근데, 요런 거 붙이면서 개발 세발로 써도 그냥 귀여워. 귀여워진단 말이지. 그니까 러 요런 거 스티커를 많이 사야 돼요. 그, 그시가 개발 세발이면. 알겠죠, 여러분? 얘는 뭐야? 오, 어, 곤주. 천원짜리 지퍼백에 스티커를 그냥 서비스로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 어, 근데 심지어 또두 장이야. 또한 장도 아니야. 또두 개가 들어있어. 스티커 두매그니고 이렇게 육공서 퐁퐁퐁퐁퐁퐁 뚫려있는 뭐야 60 바인더 지퍼백에 스티커를 이렇게 서비스를 넣어 주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또스토리 이렇게 또스토리 스티커예요 스티커만 있는 게 아니라 L 홀더 이거 스티커 세트인데 이게 뭐니? 헉, 두 개나 들어있어 또 스티커도 여러분 하나 주면 섭하죠? 두개 줬어요 하나는 막 쓰라고 또 하나는 소장해 이것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보시는 우리 다이소이소이소이소다이소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인덱스 스티커 요일별 개발 세 발이면 또 쓰다가 안 이뻐서 내가 실망해서 잘안 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런 거 그냥 붙여가지고 해놓으면 은 글씨 좀 개발 세 발이라도 예쁘게 나와 그리고 얘는 100개를 들어있는 조각으로 된 마스킹 테이프래요 이름이다 있어 이게 또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퍼백이야 지퍼백 또 베스트 데이 에버 에버 에버 오얘말 안했네 소개 안했네 조각 스티커 60매에 1,000원 놀라지 마세요 왜냐 이 찍찍이로 된 지갑이에요 여러분 마글마글 게 들어있는데 오리지널 일러스트를 많이 쓴다는 거에 너무 칭찬해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클래식 다꾸 아 필통 갖고 가다니랴, 스티커 가지고 다니랴, 마스킹 테이프 가지고 다니랴. 그다 따로따로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날은 막 필통 안 갖고, 어느 날은 막 스티커 안 갖고 이래. 이러면은 어 꾸밀 맛이 나거니 뭔가 딱 근데 이거는 왜다 넣어가지고 갖고 온 거야? 하나에 넣어가지고. <웃음> 나만의 다꾸 세트를 만들어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난리 쳐봤어요 조명도 켜보고 한번 정리 대충 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마스킹 테이프도 나오고 이런 꾸미는 것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꾸를 한 방에 디즈니로 끝낼 수 있는 건 다이소다 이렇게 해서 영롱한 묘아스토리의 다이소 콜라보레이션 자꾸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요 여러분 사랑합니다